2022년 10월 29일 맨시티의 미션이었죠. 홀란드 없이 경기를 이겨라. 예 성공을 했습니다. 어려웠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죠. 근데 잇몸이라기엔 이 선수는 크고 딴딴하죠. 맨시티는 레스터에게 근근히 뭐 2대4, 2대5 그리고 커뮤니티 쉴드 0대1 종종 그런 악몽이 있었는데 이번엔 잘 떨쳐냈습니다. 자 이탈리아 스카이블루로 가볼까요? 네 이날이 디에고 마라도나의 생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. 때마침 홈경기였는데 오시멘의 헤트트릭쇼 아주 잘 봤습니다. 이걸로 나폴리는 13연승이죠? 15-16시즌 유벤투스가 13연승 거들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? 당연하다시피 우승이죠. 하늘에서 마라도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폴리의 올시즌 성과 여부는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유럽에서도 다른 팀들을 주 패고 있으니까요. 이제 다음 목적지 안필드에서 14연승 도전! 이 경기가 매우 기대됩니다. 콘트넘은 스포르팅전 때문에 아직도 멘탈이 나가있나 싶었어요. 진짜 개 노답이다 싶었는데 세세뇽, 벤 데이비스, 그리고 추가시간에 벤턴 구르 그렇게 차근차근 히 대역전을 해냈어요. 암스테르담의 기적을 떠오르게 만들었어요. 모우라 역할을 셋이 나눠서 했을 뿐 형태는 거의 비슷하죠?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첼시의 포터 감독을 칭찬했었는데요. 그러자마자 아, 첼시 팬들에게 미안합니다. 괜히 부임 후첫 패를 친정팀 원정 경기 가서 그것도 아주 개박살이 나버렸어요. 그리고 지금 B 클럽 상대로 계속 득점하고 있는 이 선수 트로사르의 주가 상승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트랜스퍼마켓 모임에 뭐 알아서 했겠지? 근데 이런 엠블럼에 이런 유니폼 가진 팀이 축구를 잘하고 있으니까 간지가 납니다. 개인적으로. e p l 의 포르투가 되려나요? 유벤투스의 21세기에 태어난 아가양들이 사실상 승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. 올드레이디에게 3연속 무실점 승리야! 리그에서는 말이야. 이제 알레그리 인 인정? 챔스에 대해서 말해볼까? 콱마이 <웃음> <웃음> 네, 그런다고 충격적인 챔스 탈락에 용서받지 못하겠죠. 아까 나폴레 경기 때 소환됐었던 이 사람은 참 잘했었는데 현재 감독인 이 아저씨의 시험대가 앞으로 두 차례 다가옵니다. 이 데르비 디탈리아를 앞둔 상대편 인테르는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. 이날 경기도 여유롭게 이겼고 챔스 16강 자리가 이미 예약되어 있고 다음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그렇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테리어 레전드이자 트래블 멤버 일 드라고 데얀스탄코비치 삼돌의 감독으로서 주세베메아짜에 돌아온 그를 팬들이 당연히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 형님은 12년 사이에 외모가 너무 많이 변하는 바람에 살찌우고 머리 밀고 수염은 더부룩 좀 많이 건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덜덜덜 자 이곳은 안필드 여러분 안필드가 어떤 곳입니까 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머지사이드에 위치한 빨간 축구장이에요. 반다이크와 함께라도 질 수도 있죠. 리그에서 오랫동안 함께한 그 공식이 이날 깨졌습니다. 리즈한테 지난 노팅엄전에 이어 연패예요 근데 그 다음 안필드에 오는 손님이 이 형님들이죠 후덜들. 근데 또 모르겠어요 맨시티를 잡고 이러는거 보면. 아무튼 현재까지 의적풀 컨셉 제대로입니다. 자 그럼 일요일 리그 경기로 돌아옵니다.